자, 자 서비스 넣으면은 근데 자세가 어떻게 돼 있어야 돼요? 그렇지 지금 부폭이 너무 좁아 부폭 더 낮아 그렇지 그 상태에서 여기 앞에 오면은 직선 커트 아니면 대각 커트에서 이 앞사람한테 안 걸리게 하면 돼요 응. 그렇지 준비 하나 둘 가운데 가면 안돼 그러면 자 공격 그렇지 이렇게 해야 1점 얻는 거예요? <웃음> 미안해요 <아깐 점> 없었어요. <웃음> 아 깜짝 없었어요자어 괜찮아 근데 셔틀보다 아래로 가서 틀어야 이게 더 좋은데 지금 셔틀 위치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엎어지는 거예요 잘 락해서 더 아래 아잘 락해서 더 아래 아 자, 나 여기 뭐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안아파서 안아파서 안 자, 준비 자 하나 둘 그렇지 아 뒤로 빠지게 되는데 아니면은 오케이 자 다시 틀어 그렇지 공격 만들어 공격 들어오면서 들어오면서 그렇지 공격 올리는 것 보다 차라리 커트하고 가운데로 자세하쳐자세하쳐 셔틀보다 아래로 내려가 지금자 자세 잡아봐요 왼발 너무 많이 내려갔어 오른발만 오른발만 가야 오른발 그리고 셔틀이 여기 위치에 있으면은 여기서 치는 게 아니라 셔틀보다 한칸 아래에서 아래에서 위로 올려요 아래에서 안녕하세요. 준비. 아래서 위. 그렇지. 자 공격, 공격. 잘했어, 잘했어. 하나, 둘. 그렇지. 자 공격. 직선대, 직선대. <웃음> 준비. 하나, 아이스. 다시 맞추고. 하나, 둘, 하나, 둘. 자, 따라와, 따라와. 직선으로 때려. 그렇지, 들어가면서 라켓 내리고 있으면. 들고 있어. 너무 이러고 있으면. 안. 정. 탕, 탕. 그렇지. 나이스, 나이스. 응. 하나, 둘. 팔 그리지 말고. 나둘또 어, 준비 나둘 다시 아래서 잡 아래서 아 아래에서 잡아, 아래에서 잡아 그렇지, 나이스 아래서 잡아 몸 많이 가면 <웃음> 안 보였는데 몸이 너무 많이 가 있어. <웃음> 팔을 받아, 팔을. 그렇지. 오, 나이스. 자, 자, 팔을 받아. 자, 공격. 그렇지, 때려. 계속 때려. 엄지 눌러, 어, 눌러. 눌러. <웃음> 준비. 하나, 둘, 하나, 둘. 자, 공격. <웃음> 어깨 힘 풀고 <웃음> 네나 공격 자 그렇지 눌러줘 공이 너무 앞에 있어 살짝만 앞에 있어야 돼 너무 앞에 있으니까 계속 밀어서 치는 거야 하나 둘 그렇지 나둘 지금 셔틀 위치랑 똑같았어요? 라켓이 더 아래로 가게 그렇지 자, 각 잡고 너무 앞에 두지 말고 위에 살짝 더잘 이기고 나가네요 <웃음> 자, 체인지 준비하나요? <아니. 웃음> 응. 자자추고 그렇지 아저 치러 가야 되죠 네. 걸고, 따라가! 그렇지, 나이스. 올리지 말고, 비싸, 올리지 말고, 걸어! 그렇지, 따라가! 그렇지. 오케이. 자, 걸고, 더, 더 세게! 하나, 둘, 하나, 둘, 들어가면서! 그렇지. 하 나, 둘, 팔아 나, 나, 우 나, 나, 나, 나, 나, 나, 나, 나, 나, 나, 나, 나, 나, 나, 지 스매싱 때리면 나, 나, 나, 나, 나, 나, 나, 나, 둘, 나, 둘, 때려! 그렇지. <웃음> 이런 느낌. <웃음> 투, 나, 둘, 따라가 넘겨줘야 돼. 그렇지. 자, 수비, 수비, 때리고, 때리고. 누가 이길 거야? 누가 이길 거야? <웃음> 그렇지. 너무 어깨로 밀지 말고. 더 기다렸다가 씩 빠르게. 나 둘, 셋. 그렇지. 커트 해도, 커트도 해도, 커트 <웃음> 곡소리가 들리네. <들리면은. 웃음> 자. 나 다시. 완전히 사이드 쪽으로. 나 둘, 나 둘. 둘. 준비해. 위로 들면 안 돼. 수비. 앞으로 때려, 앞으로. 나 둘. 들어가면서. 그렇지. 나이스 자 준비 라켓 내려, 라켓 내려 그렇지 잘했어요 자, 들어가면서 거기서 끝났어야 돼 다시 라켓도 내려 더 준비 라켓도 내려 하나 그렇지 둘 다리 끌리는 소리 여기까지는. <웃음> 준비. 하나, 둘. 준비. 가운데로 오면 안 돼, 공. 하나, 둘. 잘했어, 잘했어. 하나, 둘. 따라가서 넘겨줘. 그렇지. 앞에 사람도 준비하셔요 뒷사람은 앞사람 따라다녀야 돼 앞사람 따라다녀야 돼 그렇지 네 준비하세요 왜안 쳐줘요 천천히 하나 둘나 때려 긴장하셨어요 하나 둘. 뜨지 않게. 그렇지. 낮게 때려, 낮게. 자세 아추고 상체가 너무 서 있어. 자, 자세 아추고팔 먼저. 그렇지. 눌러주고. 아니, 아니야. 다시. 하나. 둘. 자, 따라가, 뒷사람. 너무 빨랐어 방금 툭툭툭 툭, 툭. 그렇지 만들어 만들어 그렇지 어, 괜찮 나이스 팔 먼저 뻗어 나 만들어 만들어 만들어 그렇지 다시 만들어 오 스매싱이야 <웃음> 다시 자차스 볼! 그렇지. 오, 나이스. 발 움직여, 발 움직여. 어 나이스. 팔 움직여. 팔 움직여. 자 자세하죠. 힘 있게. 자 때려. 잘했어. 자, 나 마지막 준비. 하나 둘. 하나 둘. 따라가. 그렇지. 그렇지. 눌러. 눌러. 어 잘했어. 오, 잘했어. 수고하셨습니다. 여기 괜찮아요? <웃음> 어 어떻게? 아까 명초현님도 어때요?